네 오늘은 근음을 바꾸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슬래시 코드를 배울 때 이어질 것인데요. 오늘은 음, 코드 근음을 자리 바꾸는 그 베이스 인벌전이라고 하고 또는 루트 인벌전이라고 하는데 어, 근음을 바꿔서 코드를 연주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자, C코드 자, C코드의 경우에 근음이 여기 있습니다. 도 그런데 코드 책에 보면은 C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에 자. 여기 6번줄 소를 잡는 C 코드가 있습니다. 네, 제가 C 코드를 일반적으로 평소에 칠 때는 6번줄을 치지 말고 뮤트하거나 5번줄부터 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루트, 즉 근음이 도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음보다 낮은 음, 근음보다 낮은 음을 연주하면은. 그림이 가려지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하지 않고 5번 줄부터 C 코드를 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음 그렇다면 여기는 여기 있는 G는 이솔 음, 솔 음은 치지 않는 것인가? 네 필요할 땐 쳐야죠. 자 바로 오늘 자 C코드 인데 C코드 인데 근음을 솔로 그러니까 도미 솔이 있는데 이 세음 다 사실은 어, 베이스음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근음과 베이스음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근음은 원래 근음을 말합니다. 원래의 베이스음. 그래서 도를 말하지만 나머지 미와 솔도 음, 베이스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을 베이스로 해 보겠습니다. 자, 오도음이 베이스인 거. 그래서 연주는 아까처럼 손가락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서 두 손가락을 같이 눌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 근음이 된, 소리점 베이스가 된 어, 코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걸 표기할 때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C 슬래시 G라고 표기합니다. 자 C 슬래시 G 이거는 C코드랑 G코드가 섞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C코드인데 음. 저음이 도가 아니라 이제는 솔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C는 코드고 G는 코드가 아니라 음을 말합니다. 솔음한 개를 말합니다. G 슬래시 그러니까 C 슬래시 G가 됩니다. C 슬래시 이렇게 쳐야 되지만 C코드를 연주하는 중에 C코드를 연주하는 중에 근음을 바꾸려면 이 도를 잡은 손가락이 그대로 올라가서 솔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5번 줄이 자동으로 뮤트가 되거든요. 이 밑에 살이 닿아서 예 그러면은 이렇게 도, 솔, 도, 솔 이렇게 어, 베이스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컨트리 장르 에 또는 트롯 장르 많이 나오는 alternate bass 라고 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베이스 음이 교대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5도음이 베이스로 쓸때 중요한 것은 1도가 베이스가 되는 것이 제일 일반적인데 5도음은 제2의 1도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1도음을 굉장히 도와주는 1도음을 대리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보에 그냥 C코드가 써있어도 사실 베이스 연주자나 피아노의 왼손에서는 이 오도음도 자주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음 지금 도를 근음으로 한거그 다음에 소를 근음으로 한거 이번에는 미를 근음으로 한 코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는 6번줄를 그냥 개방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코드를 잡고 6번 줄을 어, 치지 않거나 뮤트를 하면 그냥 C코드가 되는데 이제 6번 줄개방현을 쳐주면 은 C 슬래시 E라는 코드가 됩니다. 3번 줄이 제일 저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C 슬래시 E, 그 미를 근음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구성음 C의 구성음 도, 미, 솔이 각각 베이스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학에서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리바꿈이란 아까 제가 인버전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C코드 도가 근음인 것을 기본형이라고 하고 도를 한 옥타브 올리면 미가 제일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미를 근음으로 한 것이 첫째 자리바꿈 일단 미드 또한옥타브 올려서 솔만, 솔이 제일 낮은 음으로 만들어서 솔을 근음으로 그 하면은 둘째 자리 바꿈 이렇게 됩니다 네, 건반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기타에서는 어떤 음을 꼭 옥탑을 올려서 그런 것보다 그냥 슬래시 코드를 이용해서 그냥 어 이렇게 3도음이 근음인 그 것을 첫째 자리 바꿈 오드음이 근음인 것을 둘째 자리 바꾸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자리 바꿈이 라는 용어는 뭐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은 슬래시 코드로 어 요즘은 다 슬래시 코드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 C C C 슬래시 C 슬래시 G 이렇게 다시 C 이런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이 중요하겠죠. 왼손이 5번 줄을 쳤다, 6번 줄을 쳤다가 정확하게 골라 칠수 있어야 합니다. 자, C, C-E, C-G, c, /E, c, /G, 다시 c. 자, 제 엄지손가락 보이시나요? 이 엄지손가락이 여기 평소에 C코드를 칠때 여기 약간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줄이 필요 없을 때 소리가 안나도록 이렇게 평소에 막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C코드를 칠때 6번, 6번 줄 소리가 안납니다 그랬다가 6번 줄개방에을 쳐야 될 때는 엄지를 떼고 이렇게 C-E 그 다음에 여기 G죠 C-G 이렇게 쳐도 되고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눌러도 되고요 C, C 슬래시 E, C 슬래시 G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이 포지션 말고 다른 포지션에서도 다 알아야 되겠죠. 네, 일단은 여기는 C, 여기 있는 C코드에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C 슬래시 E 같은 경우에는 여기 6번 줄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4번 줄을 하기도 합니다. 4번 줄 E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근음 위에 두 줄은 치지 않아야 이게 최저음이 되겠죠. 그렇게 C코드가 C 슬래시 2를 이 상태에서 6번 줄을 치는 방법이 있고 C를 이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떼서 떼고 이두 개만 남습니다. 남고 네줄만 치는 네줄만 치는 이것도 C 슬래시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5번 줄을 쳐버리면은 라가 들려서 C코드가 벗어나 버리죠. 이 소리가 안 나도록 이 손톱으로 살짝 대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자 C, C 슬래,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